네 안녕하세요 투곤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구름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정부령과 함께 아주 신기한 생물을 좀 잡으러 왔는데요 와 이거 되게 이국적이고 신기한 생물인데 바로 땅껌입니다 어, 어 이제 외국에서는 비슷한 게트랩도 같은 게좀 있는데 국내에 사는 땅껌이는 트랩도하고좀 다른 종류라고 해요 근데 이제 트랩도처럼 집을 만들고 그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은 이제 고운 땅껌이 그리고 광릉 이런 종류를 잡으려 할 건데 과연 잡을 수 있을지 바로 채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와 여러분 지금 제가 산에 이제 올라오 거의 바로 이렇게 전대금을 발견했습니다. 여기 보시면 이제 금물 이 일직선으로 이렇게 나있죠. 이게 바로 전대금입니다. 아마 한국 땅검이 아니면 광릉 땅검 같은데 자 여기도 하나 더 있죠. 이렇게 전대금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. 자 그럼 바로 제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쭉쭉 파내려와야 됩니다. 어어어 어, 어, 뭐야 끊겼다. 응? 어 있네 있네 있네 있네 잡았다. 여러분 이게 바로 전대그림인데 저기 보이시죠? 저기 이제 땅검이 유체에서 아성체 정도 되는 크기의 개체가 있습니다 와 진짜 예쁘다 자 여러분 전대그물은 이런 식으로 이제 나무 주변 가끔씩 전대그물을 한두 개씩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뒤에도 한번 볼까요? 아 여기는 아쉽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와 여러분 여기 이제 엄청나게 조그만 이건 아마 유치 같은데요 전대금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도 하나가 또 있습니다 와 여러분 드디어 성체 끝개체에 전대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와야 엄청 커요 전대금이 드디어 찾았네 아, 지금 조그만 것만 나오다가 이렇게 큰건오니까 아주 좋네요 바로 그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지금 전대금이 엄청나게 깁니다 이게 제 손이 요만한데 전대금이 거의 한 뼘만 해요 끊기는 순간 진짜 대박일 것 같은데 아, 끊기면 이제 아... 한 30cm, 15cm 정도 더 파야 될것 같습니다 네, 좀더 깊게 파보겠습니다 레전드 와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야 엄청 큽니다야 여러분, 드디어 전대 구물이 나왔습니다 제 손바닥하고 비교해도 훨씬 큰데요 지금 끝에 분이 살짝 잘렸어요, 아쉽게도 그런데 다행히도 저기 속에 땅거미가 있습니다 제가 그럼 바로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자, 그럼 꺼내겠습니다 우와 오, 야, 야, 저 보인다, 보인다 와 여러분, 드디어 나왔습니다 야 저기 보이시나요? 이게 아마 한국 땅거미 아닌 광릉 땅거미일 겁니다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앙컷 개체가 나왔습니다 이 개체는 아마 성체급 개체 같은데요 바로 잡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와 여러분 지금 엄청나게 예쁩니다 이야 진짜 큽니다 근데 코리안 타란툴라급 자 여러분 이곳에는 이제 좀 다른 종류의 공놀이가 있는데요 아까 잡은 종류은좀 다른 종류 같습니다 이것들일 챙겨가도록 할게요 와 여러분 여기 좀 이렇게 뭉쳐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친구들 나무를 먹고 자라는 것 같습니다 역시 공놀이기 엄청 예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와 여러분 이게 지금 전대공원입니다 엄청 긴데요 이거 진짜 캐네라 엄청 힘들었습니다 무슨 는 제한변보다 더 큰데요 이게 지금 좀 쪼그라들어서 그렇지 원래는 더 컸을 것 같습니다 진짜 생각보다 좀 질긴 느낌이고 질감은 흙이 붙어서 그런가 좀 가죽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거미가 나왔더니 엄청 신기합니다 진짜 와 여러분 지금 이게 바로 공노래기입니다 아마 노랑구슬 공노래기라고 알고 있는데 이 공노래기가 국내 메가볼이라고 보시면 돼요 메가볼이 이제 공노래기입니다 이건 등각류가 아니라 배각류라는 종류인데요 공벌레보는 노래기 쪽에 가까운 친구들입니다 와 저거 버둥거리는 거봐 아, 너무 귀여워 진짜로 이 친구들은 특징이 완전히 동그라미는 안 말리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말린 모습이 조금 동그라미 보다는 뭐가 한쪽이 좀눌러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야 근데 여러분 진짜 저 친구들 스키가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못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른 치워줘야겠네요 아마 조만간이 친구들을 제가 번식 시켜볼건데 과연 성공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영상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자 여러분 드디어 왔습니다